일단, 지금 돌아와서 이제 연습하고, 이제 대회도 하고 하고 있는데, 되게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첫 승이 되게 달콤하고, 뭔가, 내가 아네 이만큼, 노력의 결, 결과를 얻었다. 좀 이렇게까지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되게 행복합니다. 어, 일단, 스프링 시즌을 쉬면서 되게, 어, 자신감을 좀 많이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혼자 좀 솔로랭크를 열심히 하면서 지냈던 것 같고요. 어, 그 이제 솔로랭크를 하는 와중에도 되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다시 복귀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 어, 내가 복귀를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 속에서 어, 너무 힘들,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일단 복귀를 해야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제 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저는 어쨌든 작년에 LCK에서 되게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다시 쉬게 됐기 때문에 어 복귀한다면 LCK에서 복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요. 어, 그 와중에 이제 KT에서 좋은 연락을 해 주셔서 이렇게 복귀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일단 그 시기로 결정했을 때는 정말 자신감이 바닥이었기 었 때문에 그때 실력과 상관없이 어, 되게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스프링 시즌을 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컸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이제 되게 팀적으로도 잘맞고 있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자신감에 차있는 상태고, 어, 네, 그렇습니다. 어, 일단, 저는 강팀이 되려면 이제 탑이든 바텀이든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강하게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KT, 기존의 KT는 이제 바텀 위주로 좀 게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강팀이 되기 위해서 음, 위쪽으로 힘을 실는 것도 좀, 네,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조금 삐걱거리고, 아직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네,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솔로랭크에서 만난 건 아니고요. 이제 뭐, 멸망전이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 TV에서 이렇게, 어, 자체적으로 이제, 연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연습 과정에서 1템 해설견과 이제 라인전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솔로키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엄청난 영감을 받지 않았지만, 그때 기억이 생각나서, 아까 좀 그렇게 재밌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살짝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어, 사실 뭐, 어,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성기 시절 저의 꿈을 떠올려 본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현재에 충실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간 그때그실력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되게 부담되는 상대인 건 확실하고요. 어, 어쨌든, 담원 팀이 이제 상체 쪽에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가 가장 포인트일 것 같고, 아무래도 저의 역할이, 저나 소환 선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 너구리 선수가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가장 라인전도 강력한 것 같고. 블로와의 소통도 좋은 것같아어 일단 처음에는 그 적셔라는 말 별명이 되게 싫었었는데 이제, 이제 팬분들께서 이제 재미있게 이제 표현해 을 주셔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저도 재미로 받을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이미지를 조금씩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네좀 없애고 싶은니다 적셔는. 어. 일단 뭘 저를 대적할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오늘 이제 경기장에 왔는데 어, 저번에 왔을 때랑 달리 조금 오늘은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장을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제가 그 경기장, 이 경기장에 서 있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되게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한테 어, 잘 복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싶고 또 이제 사실 이렇게 이기고 나면 팬미팅을 하면서 또 팬분들과 좋은 이제 시간을 보냈었는데 어 얼른 좀 이렇게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네, 그런 시간이 왔었으면 좋겠고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